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동물 컨셉의 집을 지어봤는데요. 자 오늘 각자 뭘 지었는지 이야기 좀 해볼까? 누구부터 해볼까? 아 햄스터 지으셨어요 현둥님? 딸. 음, 음그 미호님은 미호님은? 펭귄. 펭귄. 아 어, 그리고 그리고 리아는저는요저는요저는요저는요저는요저는요요 길. 기린? 기린. 그래. 너 늦게 말했으니까 기린 이행시에. 기. <웃음> 기찮게좀 하지 마. <웃음> 오! 오. <웃음> 린! 인간아. 린가나. <린간아>. 하하하. <웃음> 이 린가나. <린간아>. 오! 오. <웃음> 자, 그리고 요르루님뭐지었어요 기밀이요. 알았어요. 자, 그러면 은 이분은! 이분은 오늘 저희랑 같이 처음 하시는 분인데. 동동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거 지으셨어요? 전 아주 귀여운 사자를 지어놨죠 사자가 귀엽다고? 아제 <웃음> 사자는 귀여워요 <웃음> 자 어쨌든 저는 북극곰을 지었고요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멤버분들이 지은 집 보시고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자 누구 집부터 볼까? 나만 지 오케이 자 미호님의 집 한번 보자고 오 뭐야 어어 어, 뭐야 어 이거 펭귄이 이거 이거 음, 털이 났는데요? <웃음> <웃음> <털>? <웃음> <웃음> 아니요 무슨 털이에요? 아 고드름. <웃음> 그럼요 너무 아... 추워서 고드름이 얼린 거죠. 음 귀엽네. 우와. 어 하트도 있고 한번 집에 들어가 볼까요? 아야 옆구리로 옆구리로. 오 아까 좀. 추울줄 알았는데 따뜻하고만 딱사네 아, 안방 아, 아, 잘되네 이즈 어 잠깐만 뭐야 이번 유튜버 분이 계시네 아래에 아 유튜버 분이에요? 아, 저 이분 펜... <웃음> 알아요 펭수님이라고 <회사> <웃음> 오. 아 그리고 오오 아, 아, 아. 굉장히 좋은 조... 아, 횟감을 좀 넣어드릴게요 어 횟감이다 와, 횟다 아, 회리모도 있고 제 <웃음> 주식 이잖아아 주식 펭귄집에 먹이도 적고 아 옥상에는 또 어? 테라스가 있네 추위를 즐기는 거지 펭귄이 어어 어쨌든 음? 펭귄집 잘 봤습니다 자 오케이 미호님 집잘 봤고 잘 다음 잘 봤어요 다음 누가 저... 보여줄까요? 저요. 저요! 오케이 동동님부터 해줘 그러면 아케 어어! <웃음> <웃음> 이거 짜잔. 나 처음에 디그다간줄 알았잖아 고슴도치 아니요나 포켓몬이잖아, 포켓몬. 어, 포켓몬. 고슴도치 같은데? 고슴도치가 아니에요, 사자예요, 사자. 사자다. 갈기털 안 보여요. 아, 오. 이거 밀리의 왕. 얼굴, 음. 얼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럼요, 그럼요. 몸도 있어요. 어, <웃음> 어 그러네? <웃음> 몰랐네? 어, 꼬리봐, 꼬리봐. 꼬리 차밍 포인트, 어. 이게 매력이라 그요 <웃음> 어, 밀리의 왕 사자. 어, 근데 포스는 없네. <웃음> <웃음> 한번 사자한테. 잡아 먹혀 봅시다. 안에 어 뭐가 있을까? 아. 어, 신발장 입고. 있고, 있고 있고. 오잘 어. 키웠어. 잘 키웠는데. 잘 키웠어. 대박 이쁘다. <웃음> 약간 오, 약간 흑집 같아요. 맞아요. <웃음> 아, 밀리어 왕아 네, 사자였습니다. 아. 맞아요. 왕이 아닌 거 같긴 해. 맞아요. 맞아요? <웃음> 다음 집은. 저희집 가죠 저희집 이분 다음에 바로 보여주고 좋을 것 같거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저희집은 아주 귀여운 네, 북극곰입니다 뭐야 뭐야 완전 귀여워 <웃음> 완전 귀엽고 우와! 콜라 들고 있다 콜라고 이안에 지금 굴뚝이거든요? 그냥 지은게 아니고 굴뚝이에요 굴뚝 저희집 굴뚝 우와. 귀엽죠?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데요? 음. 완전 <웃음>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발로 들어가는거예요 발로 들어가서 아 잠깐 어이, 냄새가 별로 안좋아요 음. 저희집에 <웃음> 들어가기 전에 이 옷을 또 입어줘야 됩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자, 귀여운 옷을 입어주고 자 저희가 이제 북극곰이 북극곰이 되어서 즐기는거죠 콜라도 먹고 어. 우와 아 여기 아 어, 여기 콜라 한잔 주세요 드릴게요. <웃음> 아 시원하죠? 음.. 이 친구는 같이 사는 친구인가요? 아 그쵸 그렇죠. 제 그.. 음.. 같이 사는 친구입니다 오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네요 아이고, 아이고 우리 붓꽃 친구가 자고 있네요 여기 아이고 아이고 많이 아파하는데 어 미안해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, 미안해. 어, 미안해. <웃음> 어 미안해 미안해 하아 어.. 친구구요 이렇게 옷도 다 넣어놨어 이쁘지? 와 이쁘다 자 그리고 또또 빠진 디테일이 있다고. 들어와봐. 응? 응? 어 어디갔어? 내내 꼬리. 아 꼬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. 자 이렇게 오? 꼬리도 만들어 놨답니다. 여기 꼬리 아니에요? 네? V가 광물 같은 게 꼬리 아니에요? 어? 이건 뭐지? 이 같은데? 아, 이거 이거, 이거 호 이거, 이거 이거 호기예요? 호아 <웃음> 아 <웃음> 어제 엉덩 방아를 지어가지고. 항목낭인가보다 항목낭. 항목낭이야 무슨 그래? <웃음> 아니 너무 아 디테일하잖아. 그다음 그다음. JGB. 아 리아 집 오케이 리아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? <웃음> 오, 오 뭐야? 여요 <웃음> 너무 잘 지었는데? 너무 거대 스케일인데? 이게 <웃음> 뭐? <웃음> 어, 너무... 어 뭐야? ]인데요? 어 기린이? 지금 들어가는 오, 밥을 먹고 있어요? 있고요. 바닥, 바닥 바닥. 바닥 바닥으로? 와. 이건 김님이 네 한거 아니죠? 와 진짜 해조다김미야 아. 뭐야 어디 그 어디로 들어가요 집은? 어? 우와. 어 여기 대박이다. 입구가 있네? 입구가? 오. 오 이뻐 이뻐. 예뻐. <웃음> 오기린집 밖에 여기 옥상 가는 데도 신기해. 있어요. 뭐 어, 잠깐만 나가는 분아 나가는 분은 옥상 가볼까 와와왜 여기 올라가시네 여기서 에 풀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야 여기서 오. 풀에 또, 풀에 또 뛰어놀고 아 이거 근데 기린 진짜 잘 지었다 잘 지었네 어 근데 기린이 다리가 많이 얇네 슬림한데 <웃음> 스키니진이에요 스키지진? 잘 먹었다 <웃음>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굴 갖다 오케이. 현동네집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뭐야? 저는 <웃음> 햄스터예요. 햄스터. 우와, 홍조 봐봐. 엄청 귀여워요. 햄스터 이거 우와. 햄스터. 아, 이 앞에 있는 햄스터예요? 네. 아, 나 토끼인 줄 알았는데. 어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살이 쪄 가지고 토끼처럼 생긴 햄스터예요. 버시집이다. 아, 아. 맞아요. 아, 아 이거알것 같아. 이거 해바라기시다. 아, 맞아요. 음, 뭔 소리? 우주선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입구가 어디죠?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. 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짜자자자 짠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면 여기 채박기가 있습니다. 어 아, 채박기 한번 돌아봐요. 뛰어봐요. 아, <웃음> <웃음> 잠깐 고장이 나가지고. 아 고장이 났어. 어, 아 잘했네. 근데 리아는 돌수 있을 것 같아요. 리아 한번 돌아봐. 아이 뭐 도는 걸 줌이야. 오오 오. 오 <웃음> 돌아버렸는데. 어, 돌아버렸는데. <웃음> <웃음> 열어버렸는데 아네 어, 여기, 여기 고프시면 주방가서 음식도 먹을수있고 아수 여기가 주방이야 여기가 주방? 아네 맞아요 아네 어, 어, 생냄보에서 어. 꺼내드시면 되시고어 햄서가 자. 진짜 뭔가 어울린다 햄서집이랑 <웃음>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요르루네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집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뭐야 마켓있어 막혀 막혀있어 아, 어 뭐야 우와, 야 뭐야, 뭐야. <웃음> 야 뭔데 <웃음> 들었어요. h 심었어요 y so. Oh, y o u r 이 a 어 o n o 위험 e You're a monothe. Oh, you're a monothe. Oh, y o u 어? e a monothe. Oh, y o 아 r 아 a monothe. Oh, you're a m o n o 해보까. 어, 밝아졌어요. 오 이, 일단은 첫 번째 머리는 부엌이고요. 오, 오. 맞아요. 두 번째로 가면은 거실이고요. 오. 맞아요. <웃음> 야 재밌다. 뭐. 이거 완전 지하철이네. <웃음> 다음 칸은 뭐야? 다음 칸이거 옷방이죠. 오, 드레스룸. 어, 다음, 다음 칸은 <웃음> 컴퓨터방이다. 맞아요. 아, 이또 잠자는 곳. 다음 칸은 다음 칸은 어 다음 칸은 뭐야 다음 칸아땅 칠입니다 어 여코 어,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, 진짜 <웃음> 어. 길쭉한 아, 집입니다 끝인가요 아저 저 일로 이사 올래요 저도 <웃음> 어쨌든 동물 컨셉을 지은 집 모두 다 봤는데요 자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아 그,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동동님이 제일 잘 지었어 그 고슴도치였지 예?! 어 아, 그거! <웃음> 그게! 그게 <웃음> 최고더라고! 아 고슴도치! 아, 아 인정! 아맞 아, 고슴도치였죠! 아 기억났지! 어. 기억났지! 아 고슴도치지! 하여튼 여러분들! 안녕! 안녕! 안녕.